imprison 11번. i n 인플 i 이션 네, 감금하다. 그렇지. 그다음에 precious 6번. 귀중한. 네, 31번 possibility. 가능성. 가, 가능성. 가능성. 어, 맞아요, 가능성 맞습니다. 5 2번에 primary. primary. 네. 어, 초등, 초등의. 아 그렇죠 초등의 기초에 기초 기초 그렇죠 네. 9번에 오프레스 오프레스? 네, 오프레스 억압하다 그렇죠 억압하다가 뭐예요 억압하다 누르는거야 아아 네.